안녕하세요 1분 리뷰하는 뷰리입니다 오늘의 리뷰 상품은 누둥파세 크리스탈 멀티 글리터입니다 이 상품으로 말것 같으면 큰 육각형과 작은 육각형 막대, 작은 글리터 등 여러가지 오팔 글리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럼 발색하러 가보실까요? 검은색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각도에 따라서 오묘하게 빛나네요 그럼 이번에 흰색 위에 올려볼게요 노란빛도 돌면서 분홍빛도 돌면서 막대 위에는 홀로그램인가 봐요 홀로! 네일아트 제품을 손 위에만 사용한다면 너무나 지루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다! 눈 밑에 바르면 반짝반짝 글리터 메이크업으로 변신이 가능하겠죠? 먼저 투명 마스카라 픽서부터 발라주세요 그리고 예쁜 글리터를 골라골라 골라 톡톡 찍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게 변신하겠죠? 여러분 이 가격이 무려 6천원 밖에 한다는 사실! 얼른 개 타러 오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